야 이거 낙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네 또왜안 맞는거야 이거 아니 왜안 맞는거야 <웃음> 이 부조리함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오! 와 그래픽 봐 죽인다 으으으 <봄> <봄> 킹스필드 <웃음> 아... 어. 시작은 바로 여기에요 아니 뭐 일어나 일어난다는 뭐 신용도 없고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누가 아세요? 시작부터 바로 죽을수 있어요. 아... <웃음> 뭐였지? 발 헛디디면 죽는 거요 그냥. 조작감 어떠냐고요? 뭐 직접 해 보시면 압니다 이것도 나름 세팅해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지. 누가 아세요? 이거 한번 죽으면은 끝나는 거? 어... 만약에 이거 주, 죽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돌아가요. 그러니까 세이브를 해야 돼요. 중간중간마다. 근데 그 세이브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건 에뮬레이터 돌리는 거라서 강제로 세이브는 가능한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삐나가면 죽는 거 그냥. 아우!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야 이거, 이거 렉도 자,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 그래도 은근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음. 이거 환영벽까지 있어요 쩔지 않아요 이게 아마 저장 포인트일거예요어 이게 세이브 포인트 아니 공유를 할 생각을 하.. 그냥 아예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나니까 이렇게 내가 할거지 <웃음> 할 생각을 하지마 와 진짜 씨 그지같네 아 씨, 이거 맞는가 안 맞는가 지금 <웃음> 아오 진짜 아니 와 독도 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뭐야 이거 회복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말이 너무 많군 와 그리고 심지어 이게 세이브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로드를 해야 돼요 죽을 때마다 이렇게 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와 미친 거예요 진짜 이래도 공유를 받고 싶다고요? 당신도 상당히 광기에 절여졌군요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는데 저 HP 아래 있는 거 있죠? 저게 스태미나라랑 비슷한 거거든요? 채워진 상태로 때려야 추가 딜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계속 때려요. 계속 때릴 수는 있는데 딜이 그렇게 많이 박히진 않아요. 저 MP 아래 있는 건잘 모르겠어요. 저거는. 와 진짜 얘네들은 애초에 만들 때부터 잠, 그냥 잠복을 해놨구나. 왼쪽 딱 돌아보니까 애가 있어. 와 미친 것들 진짜 어? BGM이 약간... 좀 불안한... 안녕하십니까? 이제 인간몸 나오네? 인간몸은 어떻게 잡지, 저거는? 이 그지같은 뭐이 자식! 으악. 아니 왜안 맞는 거야, 이거? 이거 왜안 맞는 거야? 이거는 못 잡을 것 같아요. 리치가 좀 길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아... 좀 어렵네요... 아, 저기가 아닌가? 난이도가 상당히... 난이도가 상당한데? 뭐야, 이거? 이게 뭐지? 멍멍 멍멍. 어? 뭔데 이게? 아, 마법을 배웠다고요? 마법 상을 또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아디. 실드. 어, 매직. 어, 아, 이거구나. 근데 어떻게 쓰냐, 이거? 오, 보셨어요 좋아, 좋아. 야, 이거 상당히 센데? 뭘 보냐? 어, 너도 받고 싶어? 아 진짜. 그 시간대. 왜안 맞는 거야, 이거? 아니, 왜안 맞는 거야? 아니, 왜? 이거 밖에 나가 봐야겠다. 밖에 나가서 가는 길이 있긴 하거든요. 와, 진짜. 이렇게만 돼 있어.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어, 어. 아, 야, 이거 낙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네 또. 이부조리함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음. <웃음> 오. 아! <웃음> 미미 <미맥> 있어. <웃음> 와, 미쳤다. 미 아, 잠깐 미미까지 있어. 와. 한 번은 맞아 줘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반격을 하거나. 돈은 많이 준다야. 설마 여기도? 아, 여긴 아니야. 양피지가 있네요. 아, 맵은 있네 그래도. 근데 맵 구분을 못 하겠다. 다도 모르겠는데. 아 그러네 화살표 있는 곳이 진짜 여러분들 비싼 구경하는 겁니다 I want to die 이단 거지 같은 걸 눈으로만 볼수 있다니 야 이거? 그래도 여기 온 보람이 있어요 와. 너이 자식 내가 지금 뭘 먹었는지 알아? 아 잠깐만 근데 조작감 조작 조작감 거지 같아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선타 잡았으면 잡은 거요 그렇지 음. 어와 진짜 저 열려 있는 거야 초창기 때부터 진짜 식대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질 겁니다. 좋았어. 이야 보셨어요? 두 방이면 주고 괜찮은 무기인데 이거 범위도 좀 늘어난 거 같은데. 어 이자식. 어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해 여기. 어이 아, 감옥인가 보다.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가지? 들어갈 땐 마음 도렸겠지만 <웃음> 나갈 땐 아니란다. <웃음> 이거 낭패 봤다. 못 나가요. 잘 알아두세요. <웃음> 아진짜 이거? 못 나가는데? 길이 없는데요? <웃음> 뭐 이딴 망 게임이 있어 진짜. <웃음> 와못 나가. 나 아니다 진짜. 상당히 미친 게임이다. <웃음> <웃음> <하>, 거지 같네 <거짓았네>, 진짜. <웃음> 홀. 어 어. 애들이 상당히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아, 계속 방해하네. 옆에서 와, 계속 나와. 애들이 어, 죽었다. 좋아, 좋아, 같이 있었나? 어, 뭔가를 얻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아, 상당히 힘들었다. 나가는 것도 이거 강제로 나가 될 걸요. 어 일단은 세이브. 아 혹시 모른가 세이브 한번더 해야겠다. 아, 빨리 질문하세요. 아씨 아. 아, 더아 상당히 힘드네 진짜 아.